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카이코에서 나온 카이코 페르게오 만년필인데요. 페르게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카이코의 만년필보다는 조금 길게 나왔어요. 좀 뭐랄까? 페르게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카이코 스포츠 만년필의 약간 파생종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파생종기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나왔어요. 조금 길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마음에 드는 만년필입니다. 어쨌든 성취생 외관부터 볼게요. 아 외관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부터 설명드려야죠. 가격 같은 경우는약 28,000원에서 3만원대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서 그래 어, 조금 싸게 사이 구매할 수 있고요. 물론 뭐 컨버터까지 합하면 가격이 더 비싸지겠지만 말이죠. 일단 전체적인 외관적으로 모습을 살펴보자면 저는 코팅캔디 색깔로 했습니다. 코팅캔디 색깔이라고 해가지고 어. 솜사탕 색깔로 했는데 솜사탕 색깔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얘가 손잡이고 여기가 여기가 그거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당히 뭐 색깔 자체는 상당히 저한테 마음에 드는 색깔이에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색깔인데 어뭐 디자인 쪽에는 상당히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여기 카이코 로고가 박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로고가 상당히 조금 색깔이랑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색깔이랑도 다르게 안 해줘가지고 그냥 카이코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만 볼수 있는데 이 카이코, 요, 각인이 상당히 좀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어디가 카이코고, 어디가 카이콘지 잘 모를, 몰봐요. 빛에 비춰봐야 겨우 보일 듯말듯 해가지고, 이건 솔직히 약간 불만입니다. 디자인적으로 약간 불만입니다. 이것만 색깔 좀 다르게 줬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단 캡 위쪽에 보시면 당연하게도 카이코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카이코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요그 다음에 안에 촉을 보시면요. 초을 보시면 안에, 안에도 카이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이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립존 같은 경우에는, 그립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솔직히 손을 잡고 딱 짓기 편하게 딱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게 상당히 좋아요. 지게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 그립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기 회색 부분은 이렇게 포인트를 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캡에다가 여기, 여기 캡에다가 솔직히 이거 캡에다가 조금 포인트를 줄 것이지 왜 여기다가 페, 포인트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디자인적으로 뭐 상당히 예쁘긴 하지만 예쁘긴 하지만 저는 선히 조금 약간 불만입니다. 피해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피해감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카이코 스포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 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제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피가 사실 부드러웠잖아요 근데 카이코 페르기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각거려요 사각거리는 약간 조금 뭐랄까 잉크를 조금 탄다고 생각이 드는데 잉크를 조금 탄다고 생각이 드는 편이긴 한데 어 약간 사각거려요 잉크도 조금 타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 역시나 조금 소프트해요. 조금 소프트한 립이에요. 소프트 립의 약간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약간 스포츠 만연필 보다는, 카이코 스포츠 만연필 보다는 어 조금 하드한, 조금 하드하지 않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조금 립 자체도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눌렀을 때, 상당히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만년필은 나중에 뭐 조금 더 길들이고 나서 저는 물론 필기용으로만 쓸 거지만 조금 더 길들이고 나서 이 만년필은 그 캘리그라피용으로 써도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피가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격 사이즈로 상당히 길다란 컨버터가 들어가요. 길다란 컨버터가 들어가고요. 일단 길다란 컨버터가 들어가고 컨버터는 어, 길어서 상당히 많은 잉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스포츠 만년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고요. 어그 외에는 딱히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물론 여기에 이 만년필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딱 돌리다 보면 여기 자세히 들,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딸깍하고 이렇게 딸깍하고 이런 식으로 정자, 정자리에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정자리에 들어가도 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여기 라미처럼 라미 로런 거가 새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설계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물론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호평 받을만한 설계긴 하지만 솔직왜 만들어 졌는지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잘 써야죠 뭐 어쨌든 카이코 페르게 말라 필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